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드라이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 미스샷이 나더라도 거리에 손해가 크게 없고 기본적으로 크게 미스샷을 줄여주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기본이 스윙 궤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윙 궤도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은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에 큰 미스가 없게 되고 컨택에 큰 미스가 없게 되면 은 그만큼 더 방향성이 안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클럽의 스피드 또한 살려주게 돼서 거리까지 같이 늘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클럽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지 내가 조금 더어 불필요한 동작 없이 더 간결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컨택, 방향, 그리고 거리까지 함께 늘려주는 연습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 궤도는 인아웃과 아웃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인투인도 있을 거고 자, 근데 기본적으로 골프스윙, 스윙 궤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클럽의 기울기를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클럽의 라이각이라고도 부르는 클럽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 근데 클럽이 만들어졌을 때 기울어진 각도보다는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이 클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울어진 앵글 이 앵글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백스윙을 갈때 우리가 흔히 L2L이라고 부르죠. 하프스윙 할 때. 자 여기서 L자 모양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L자 모양. L2L 동작을 할때 가장 많이 다 하시는 실수가 코킹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과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보조도구로 깔아놨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를 유지가 되면서 L자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그란 이런 스윙 궤도 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원심력으로 공을 칠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자 모양을 만들어주실 때 클럽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더 높은 하이탑의 스윙이 나올 수는 있게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윙의 길이 두 개의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내가 뭔가 부가 동작을 해줘야 정상적인 다운스윙이 진행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그 부가 동작을 얼만큼 해주냐에 따라서 내 방향과 거리가 달라지는 거고, 컨택과 또 부가 동작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스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울어진 각도를 유지해서 간결하게 기울어진 각도 맞춰서 올라가고, 맞춰서 내려와서 임팩트, 맞춰서 팔로스로 해주는 이 하프스윙 연습만 이렇게 충분히 해주셔도 공이 내가 크게 손장난만 하지 않는다면은 크게 지금처럼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거의 바로 가는 동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은 이렇게 L2L 동작으로 방향 연습을 해줬으면 은 클럽의 진행 방향, 이 대각선에 클럽에 기울어진 대각선의 진행 방향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서 백스윙 탑 그대로 따라 내려와서 임팩트 그리고 그대로 따라 지나가면서 팔로스루의 피니쉬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에 기울어진 각도를 따라서 스윙 궤도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스윙을 만들게 되면 정말 간결한 동그라미의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공이 나가는 데큰 미스가 없이 훨씬 더 편안하게 좀더 정확한 컨택으로 똑바르고먼 거리를 보내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렇게 하프스윙 연습, L2L 연습을 클럽을 기울인 상태로 기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윙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